Thank you.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미지 뷰티의 미지입니다. 네, 제가 항상 촬영하던 곳이 아닌 좀 새로운 곳이에요. 출장을 오는 바람에 영상 촬영할 뭐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이렇게 제가 출장 중에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페리페라의 신상 잉크무드 드롭 틴트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고! 잉크무드 드롭 틴트는 총 다섯 가지 컬러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리뷰할 컬러는 총세 가지예요. 베스트 컬러가 총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컬러가 공홈에서도 품절, 올리브영에서도 품절, 올솔드아웃이기 때문에 제가 아쉽게도 한가지 컬러는 레드 계열 컬러 중에 겨울에 웨어러블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 좀 매력적인 컬러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잉크 무드 드롭 틴트의 베스트 컬러는 1호, 3호, 4호 컬러예요 근데 지금 3호 컬러가 올솔드아웃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레드계열 중에 웨어러블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 정말 매력적인 컬러 5호를 선택을 해봤어요 그래서 1호, 3호, 5호를 리뷰를 해볼 거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틴트의 제형 자체는 아니고 틴트에 오일리한 감성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촉촉하게 사용하면서 그냥 입술에 착색이 진하게 묻어나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틴트 자체가 사용할 때양 조절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페리페라 잉크 무드 드롭 틴트 같은 경우에는 내추럴하게 컬러 표현을 할수 있으면서 덧바르면 더 덧바를수록 더 좀더 매력적인 컬러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1호, 4호, 5호를 보여드리면서 컬러를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번 페리페라 잉크 무드 드롭 틴트의 패키지가 정말 고급스럽게 바뀌었어요. 페리페라의 시그니처 패키지에서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럽게 바뀌면서 뭔가 귀염 뽀짝에서 여성스러워진 느낌이에요. 이번 틴트는 앞전에도 말했듯이 발색이 딱 올려지는 컬러감이 아닌 내추럴하게 올려지면서 수채화처럼 자연스럽게 내 입술 컬러인 듯한 컬러 표현이 돼서 립 컬러 치트키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레이어드에서 덧바르면 무거운 컬러감이 아닌 투명한 컬러감을 주는 립컬러를 연출해주는 게 잉크 무드 드롭 틴트의 특징이에요 베스트 컬러 두 컬러와 추천 컬러 한 가지를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베스트 컬러 1호 코랄 소환을 보여드릴 텐데요 어플리케이터는 자주 보셨던 동그란 마무리감의 사선으로 되어있는 어플리케이터인데요 아무래도 틴트 제품이다 보니 바르면서 살짝 퍼지는 느낌이 있어서 끝부분이 살짝 얄쌍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잉크 모드 틴트는 기존에 많이 사용했던 틴트처럼 컬러감이 바로 스며드는 타입의 틴트가 아닌 오일이 살짝 들어가 있어서 촉촉하면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타입이라고 해야 할것 같아요. 또 너무 오일리한 느낌이 아닌 부드러운 정도의 느낌이라서 이번 제형 진짜 잘 만들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향은 오렌지 카프리 땡의 그런 상큼한 주스향이 나는데요. 입술에 올렸을 때 향이 머금고 있는 느낌보다는 은은하게 올려지는 향이에요. 컬러를 손등에 올렸을 때 붉은 감이 도는 자몽 컬러의 느낌이 도는 컬러였어요. 처음에 입술에 올렸을 때 투명하면서 상큼한 맑은 살구빛 코랄 컬러의 느낌이에요 한번 도포를 했을 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컬러감이 연출이 돼서 생얼에 살짝 생기 있어 보이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컬러를 연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번 레이어링 했을 때는 붉은 감이 살짝 올라오는 코랄 느낌이에요 이번 틴트는 아무래도 오일감이 있다 보니까 입술이 정말 촉촉하면서 가볍게 느껴지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컬러감도 보시면 투명하면서 입술컬러와 함께 비춰지는 느낌도 함께 들어서 틴트를 딱 입술에 올렸다는 라 느낌보다 수채화 같은 은은함이 느껴지고 예쁘게 컬러를 연출해주는 것 같아요 세번 레이어링하면 레드 계열의 코랄 컬러로 가몬 컬러와 딱 맞는 컬러로 연출이 돼요 이렇게 세 번을 레이어링 했는데도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 연출이 너무너무 예뻤어요 더구나 맑게 비쳐지는 컬러감과 경쾌한 컬러감이 함께 연출이 되면서 입술에서도 가벼운 느낌까지 나는 게 너무 자연스럽지 않나요? 4호 영상 찍으면서 좀 흥분했나 봐요 베스트 컬러 두 번째 4호 개안 핑크 컬러를 보여드릴 텐데요 손등에 올렸을 때는 딥한 푸시아 핑크 컬러에 플럼픽 컬러가 살짝 올려진 컬러예요 입술에 처음 올렸을 때는 플럼픽이 살짝 감도는 따뜻하면서 투명한 핑크 컬러감이 연출되는 컬러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연출이 돼서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모를 정도 아닌가요? 처음 올리는 컬러감 연출이 자연스러워서 한번더 레이어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번 레이어링을 하니 확실히 플럼 빛이 좀더 연출이 되는 핑크 컬러감이에요 손등에 올렸을 때처럼 딥한 느낌의 푸시와 핑크 느낌보다는 플럼 빛 컬러의 맑은 느낌으로 연출이 돼요 세번 레이어링을 해볼게요 개인적으로 세번 레이어링을 한 컬러가 마음에 드는데요 딥한 푸시아 핑크에 플럼빛 컬러가 살짝 올려진 듯한 느낌으로 이 컬러는 레이어링을 했을 때좀더 컬러의 발색이 잘 표현이 되면서 예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추천 컬러를 보여드릴 텐데요. 5호 레드 세계관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레드와 브라운이 함께 들어간 컬러에 뮤트한 감성이 들어간 컬러예요. 그렇지만 탁하지 않고 투명하고 맑지만 채도가 낮은 느낌이고요. 이 컬러는 제가 사용하면서 정말 매력적인 컬러고 이번 겨울에 MLBB 컬러로 사용하면 너무 좋은 컬러예요. 입술에 처음 올렸을 때는 손등에 올렸던 것처럼 채도가 낮은 느낌의 브라운 레드 컬러의 느낌보다는 입술에는 살짝 맑지만 채도가 낮은 레드의 느낌이었습니다. 두번 레이어링 했을 때는 레드 위에 브라운 컬러가 살짝 올려진 컬러 표현인데 플럼빛도 살짝 나면서 레드 계열의 잘 익은 과일을 머금고 있는 듯한 컬러를 연출해줘서 매력적인 컬러 느낌이 납니다. 세번 레이어링을 해볼게요. 손등에 컬러 테스트를 했던 컬러와 거의 유사하게 입술에도 컬러 표현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번 레이어링 했을 때가 제일 매력적인 컬러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레드이면서도 살짝 브라운 느낌도 주면서 플럼픽 컬러도 함께 연출해주는 매력적인 컬러인데요. 그렇다고 채도가 너무 낮은 느낌도 아니어서 웨어러블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번 겨울 MLBB 컬러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베스트 컬러 두 가지와 추천 컬러 한 가지 모두 리뷰를 해봤는데요. 잉크 모드 드롭 틴트는 기존의 틴트와는 다른 오일이 살짝 들어간 부드럽고 촉촉하면서 투명하고 맑게 연출해주는 게 특징이에요. 레이어링 했을 때 컬러감이 둔탁하지 않고 자연스러우면서 무겁지 않은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추럴함과 매력적인 컬러 연출을 해주는 틴트로 제 마음에 쏙! 들게 한틴트예요 틴트하면 입술에 착색감이 심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일 성분이 있어서 그런지 착색감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페리페라의 신상 잉크무드 틴트의 리뷰를 보여드렸고요.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신 모든 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부탁드려요. 안녕! はい。